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요! 맛있는 냄새 나요. 김치? 아, 이게 묵은지인데 그냥 김치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김치로도 돼. 근데 웬만하면 그냥 김치도 익어야 돼. 생김치로는 맛을 낼 수는 없어, 나는. 이거를 갖다 나는 이렇게 그 묵은지가 있잖아. 음. 그 한, 한쪽을 이렇게 꺼내서 음. 그러면 이렇게 털어내 그냥. 대충 털어서 꽉 짜.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서 넣어 나는. 아, 그냥 참기름은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더라고 그냥 넣고 참기름 넣어 그리고 간이 여기는 조금 조금 돼있어 우리는 나는 설탕을 꼭 넣어 그래서? 설탕은 그냥 어느 정도? 아 어떡하지? <웃음> 그게 문제야 내가 요리에 전문 조금 반 스푼만 넣어 일단 넣어 어, 반 스푼? 어, 근데 김치가 너무 싱거운 김치야 그러면 거기다가 맛소금도 조금 넣어도 돼 그러면 진짜 맛있어. 김치는 이렇게 하면 끝이야? 어, 끝. 너무 간단하지? 고기 냄새가 환상하겠지 오, 음, 김밥이에요. 그니까 가른 거를 넣을까갈지 않아도 되겠지 이게 무 국이고 뭐야? 그니까 이것도 참 그런 그 어려운데 나는 <웃음> 딱 가서 저 김밥 쌀 건데요 기름기 많이 없는 쪽으로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말해 그럼 보통 보면 잡채용이나 나는 어떨 때는 등심 있잖아 그 있는 것도 썰어서 넣을 때도 있고 정확하 뭐, 이게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나 보네? <웃음> 죄송해요. <웃음> 그러니까 해놓은? 포인트는 이렇게 갈아온다는 거지 어, 기름, 이렇게 기름기가, 기름기가 나는 뭐라는 거야. 나는 그래 마트 같은데 가면 팩개그 소고기를 이렇게 갈아서 파는 거 있잖아. 패티씩 사다가 그냥 해도 돼. 안늘로 다져놓은 게 있으니까 좀 넣을 거야. 좀 넣고? 마늘로. 넣고. 중요한 간장. 간장은또 음, 얼마만큼 넣어야 되냐고 또 그렇게 말할 거지. 이건 굉장히 짭조름하게 해야 돼. 음. 짭조름 정말 이게 계속 간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돼. 일단 다섯 음. 개, 다섯 스푼 정도 넣고 불고기 그거 재 듯이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니데더 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정말네요. 나는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이렇게 부쳐갖고 한잔더 더 넣어. 더야 돼. 이거는 음. 짜게 김밥 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만 넣어봅시다. 이거를 물기 없을 때까지 바짝 조려. 그리고 설탕을 넣어야 돼. 불고기 양념하고 비슷하지. 음. 그래도 설탕을 좀 넣어야 돼. 싱거워. 싱거울 땐중간에 조금 더 넣어도 돼. 간장? 응. 이 물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다가이게또 지켜보면서 해야 돼. 이거 절대 잘리뜨면 안 돼. 자꾸 이 정도 다졸여졌지이 정도 졸여졌으면 음. 음. 마지막에 한 방울을 해서 아 이렇게 넣어서 한 숟갈 넣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나. 그러면 향이 더 참기름 향이 더 좋죠. 이거랑 김치랑 우리 두개 먹잖아 원래는. 어. 근데 계란을 넣어서 먹어도 되잖아. 그래도 맛있어. 아, 먹을 거지요. 단호박 먹을 거예요. 오늘은. 배포 음식 단호박 먹어요. 아이는요. 아이도 단호박 먹어. 하 <웃음> 가위로 어, 이렇게 자라어 소금을 조금 넣고 소금을, 소금을 뿌려 두 공기 반 어. 음. 이것도 살짝 설탕을 살짝만 넣어도 돼 많이 안넣어 설탕은 창에 떼서 안 넣어도 되는데 난, 아주 살짝만 살짝 음. 구운 김을 안, 엄마는 안써 엄마는 그냥 생김도 좋다 그치 음, 음. 한번 해볼게 예. 고기 많이 진짜 고기 안 싸줄 수도 있는데 집에서 먹는 거니까 <웃음> 나있고 이게 별게 안 들어오는데 어. 맛있어. 아, 근데 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웃음> 너무 아련하게 쳐다. 그치? 이러다가 팍! 이렇게 한번할것 같아. <웃음> 조심해야 돼. 그래갖고, 이거, 요거요거한줄한번 썰어서 한 번.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이거. 음. 네. 자, 그나 고, 가, 가, 가, 가, 가, 같이 먹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하이 가, 요 가, 나도 좀 먹을래, 그럼. 맛있다. 콩나물도 맛있을 거야. 엄마 칭찬을 좀 해. 너무, 너무 수고했어. 야, 너 근데 틀이 해치하는 거 보니까 너무 수고했다. 응. 나도 틀리 치웠어. 원래 아까워서 1월까지 하려다가 알았어소비시에해그지 어차피. 아니야, 희한하게. 청소를 구하니까 오. 그러니까그니 다큐 3일. 아니, 나 TV에다가 말한 건데? 엄마가 한 거야? 어! 내가 한 거야! 이거 어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오, 맛있게 됐네, 이번에. 이거 어? 자연 그에서 계속 익혔잖아. 그랬더니 꽤 오래뒀는데. 자연 어디서 익혀? 아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여기 창이 배란다 김치냉장고 있잖아. 응. 음. 거기다 맨날 계속 추웠잖아, 요전에. 응. 음. 유지가 된 거지, 요새. 오늘 조금 풀렸어, 그 그래? <웃음> 나는 자연이라길래 어디 묻어놓줄 알았어. 장초 <웃음> 양쪽대 무서웠다는 줄 근데 이거 맛있게 됐어 아니 어쩌면 얘가 물어보는 게! <웃음> 이게 아무래도 자연에다가 이걸 했다 보니까 막 이래서 이러, 나는 이게 자, 시도가 자, 시도가. 자연! 호화수 분색깔을 뭔가 갖다 붙이는데 별로는 그냥 붙이는데 <웃음> 베란다에 <웃음> 났다는 거잖아. <웃음> 음. <진짜 맛있게. 웃음> 맛있다. 때려요